왜 이렇게 나라지 어? 문제점은 지금 아나 햇빛 잘 못봄 코코 말고 눈 찍어야죠? 약간, 약간 반짝반짝 눈 <웃음> <웃음> 아, 포인트 진짜 예쁘다 진짜 이쁘다 두피는 대박이 진짜. 청각색. 그래서 미스테리 퍼플이 아닐까? <웃음> 아 근데 미스테리다 스피어 <웃음> 맞는것 같아 아니면 경의선 숲길이거나 <목소리> 여기거든? 상이 <목소리> 너무 여기 끈해이들어가다아 여기 거기 나왔던 거네 왔었네 그래? <목소리> 어 <목소리> 굿? 아 어울려? 응, 그니까 나 뭔지 알아 원래 이런 거 해야 되거든 먼저 해니지 아맞대는 아무것도 고양이 있는 아 맞아. 여기 고양이 있는데. 오. 어. 오 어. 아, 아,